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터져! 네! 저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태국에서 받아봤어요 나는 캄보디아 싱가포르 가서 받았었어 아 냄새가 날지도몰라 오늘 좀 뛰어왔거든요 맡아봐도 되나요? 아 알았어 진짜 여기를 누르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응 아파요 아프다 오! 오! 느낌 좋아 아 손님 어디가 불편하나요? 그게 불편해요 그럼 더 풀어주셔야 돼요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에이, 혹시 네, 니 긴장 푸시고요 아, 아, 긴장돼 오. 힘이 좋으시네요 발가락 힘이 네 맞아요 아! 잡아. <웃음> 됐다 뭐한 거예요? 네 내가 해줄게 살살해 살살해 살살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밀면 돼요? 오. 나도 좀 아프긴 아파 참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오!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신 수양 오, 아 야, 여기가 더 올라간다 예전에 왜 다쳤었나요? 뻔뻣해서 그래요 <웃음> 지금 너무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해요 아이거 시원하다 <웃음>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요? 누르라고요? 아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파요 뭐야? <웃음> 아, <저, 웃음> <웃음> <저, 저, 웃음> 날아가세요, 갑자기? 아. <웃음> 아플 텐데?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웃음> 손님 종아리가 많이 뭉치셨어요, 손님.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원래 아픈 거예요? 원래 아프지, 종아리 이렇게 누르고. 이 마사지사 좀 <웃음> 야매로 배운 것 같은데? 시끄러워 빨리 누르게요 아, 아, <웃음> 어때요? 시원해요? 아니요. 더 세게 해요? 네, 누르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더좀더 세게, 조더 세게. 더 세게? 어세 아우 덕분에 이번 주 축구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고고 해 봐요. 아릿값똥침 하는 거 아님? <웃음> 아, 야, 살살해. 와, 어, 아, 살살해? 어. 응, 살살, 살살한건데 <웃음> 어, 아, 잘안 <웃음> 해지. 살살. 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웃음> 어. <웃음> 잘한다. 대박. 해줘. <웃음> 어, <진짜? 아니, 웃음> 어, 아파. 진짜? 어. 어. 아 아파. 어. 아파! 아, 왜? <웃음> 아. 대 아. 아. 빨리. 나도 아팠어. 자 안할래요 이렇게? 아 무거워 이게 한 거예요? 아! 거의 느낌이 없어요 아, 와! 어때 어때? 오 시원해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어. 안 아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이건 말할게요 아니미끄러지 진짜 큰일 나요 진짜로 어? 오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세네요. <웃음> 괜찮은데요? 오, 좀더 안쪽으로. 아, 어, 네네. 제가 펌차장게 <웃음> 조심해 주세요. 네, 네. 아니 한쪽으로 모을까요? <웃음>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으차 하면 이제 여기 여기까지 는들어오셔도 돼. 너도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진짜 하는 거야? 제일 세게 해 봐. 아, 못 하겠어. 땀이 나요 진짜 안 아파? 안 아, 아파. 시원해. 어, 근데 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지 알겠어요. 시원한 부분이 있네. 어디가 제일 시원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좀더 세게. 예. 예. 어야야 야 근데 아픈데 시원해. 진짜로? 어. 무서워요.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뭐요? 어. 어. 좋아요? 예. 괜찮아? 오, 근데 좀, 좀 약간 시원해. 약간, 좀좀 해지... 체중을 더실어야되네 아, 좀 시원해지는 거 있어요. 아, 어. 아, 근데 오셰스 냄새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 누워서, 뭐야? 누워봐. 어, 나 마이크, 어. 누워서? 어, 어. 아, <웃음> <웃음> 아, 왜 이렇게 웃어요? 그네타는 기분이에요. 아, 시원하세요. 네, 재밌어요. 아, 재민님 말고 시원하냐고해주세요 조주아 아. <웃음> 다이어트 좀 해야겠네. 오빠가 할 수는 아니지. 진짜 <웃음> <웃음> <웃음> 허리 좀.. 안 들려요. 무거워요. 던지마 <웃음> 치지 마요. 아, 조금만 들어주라. 다리 좀만 아예 들어줘 아. <웃음> 아, 이게 맞아요? <웃음> 아, 아예더 들어와. 더 들어와. 자, 들어. 야, 너 가수 왜가리냐 이렇게? 오케이.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리오리가 잉플렀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응. 어, 야 근데 너 팔이 너무 짧다. 괜찮아. 내가 숙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돌리고 <웃음> <웃음> 잠깐 <웃음> <가>,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무슨 느낌이 들어? 그냥 어, 뭔가 어, 누군가 나를 결속해놓는 느낌. 야. 레. 야. 야. 아 잠깐만 이거 선빈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레슬링 기술이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암살 기술인데? <웃음> 아, 못하겠어요 아, 이나이거 아, 파요이거 아파요. 아니야.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초등학교때 레슬링 이제 따라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재밌네요 올라가요? 나 무거우면 어떡하지? 괜찮아안 무거워 모르지 데요그 무릎춤 무릎댄스 무릎댄스를 왜 해요 갑자기? <웃음> 내가 봤어 유튜브에서 <웃음> 그, <웃음> 왜 이렇게 따윈 아니 그래. 이렇게 걸어가요? 잠깐만요 저,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 어, 잠깐만, 너발 위치가 좀. 어. 응, 어, 오예, 좋아, 좋아, 좋아. 오. 시원하지 오늘. 응. 오. 아니요, 괜찮아. 요 아, 넘어요. 갑니다. 하나, 둘. <웃음> 하나, 둘. 후에, <후회>, 후에 봐. 아, <웃음> 아, 아, 아, 니 무릎 하나 올라왔는데 무릎이 두 개면 끝이야, 얘 허리는. 아, 시 어, 어, 어, 어, 나 터져. 하하하하하하하하알하어하하어하하어하하어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어, 하하하 어, 하하하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왜... 토계자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짓는다. 웃음> 그러니까 유진이가 또 평소에 게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아 아파 시원해요? 음, 짱이다 봐도 되죠? 음 편하네 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 아아 아야 아, 아, 꼬집은 말고 선생님 마사지에 꼬집으면 안 되지 마사지 했어요 가만있으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오, 오 잘해 아, 역시 키보드 치는 힘인가? 와우 너무 좋아요 아좀더 세게 좀좀더 세게? 네 오우 지금 이거 엄청 아픈데? 오우 재밌었다 요 아... 옛날 기억도 새로 <웃음> 새로 떠오르고요 동남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서로에 대한 애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서 아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왜 애정도가 올라갔죠? 뭐 또, 느꼈나요? 해보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케이.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끝